네, 반갑습니다. 무르체골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코 코인에 대한 윤곽이 일단 나올 겁니다. 어, 현재 지금 2월 6일 날에 어그 지갑 바인딩을 1차 바인딩을 끝이 났고요. 현재 지금 바인딩을 하려고 하시더라도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못 하신 분들은 2차 때어 이제 5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옛마하면 다들 일차 때 다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갑 잔액에 보시면 나의 자산에 보면 기존에는 코에 사용 가능이라고 하는 잔액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동결 값으로 이제 옮겨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 이제 추가 바인딩에 대해서도 이제 비활성화 됐고 이제 동결된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잔액을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이제 이 중에 25% 된 물량을 이제 개인 지갑으로 이제 옮겨지겠죠. 어, 오늘, 그, 뭐, 채팅상에서도 보면, 테스트넷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넷으로 코인이, 어, 왔냐, 안 왔냐, 이것 갖고 계속 아침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현재 지금, 어, 해당 페이지에서 코어 테스트넷으로 들어가서, 어, 지금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만약에 이제 0.1개의, 어, 그 테스트넷 코어가 입금이 되면, 바인딩된 지갑으로도, 내일, 그, 시, 실제 코어도 잘 입금이 될 거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는데, 꼭 굳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어, 일단 신청을 제대로 잘 하신 분들이라면, 예, 예잘 되겠죠. 자, 어찌됐건 코어가 내일 일단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무료채굴 코인 중에 높은 가치로, 어, 어, 과연 이제 코어도 이제 상장이 될 것이냐, 어, 탑티어급 거래소인데,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죠 아, 5일 전에 그 하나의 설문조사를 하나 한게 있습니다 여기 2,2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코어다우가 2월 8일날 내일 21시에 동시 상장이 되, 되는데 자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치는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 5000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흥미롭죠 어, 보통 대개의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거의 다좀 맞추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행스터즈나, 그 다음에 그, 뭐, 뭐, 노블땡땡코인, 뭐, 그런 것들, 이렇게, 가치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여러분들이 다 맞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번 설문조사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접근이 됩니다. 자, 1달러도 22%구요. 어, 테스트넷, 단계인, 뭐, 6,700달러인가? 막, 그, 거기까지는 안 적어봤고, 일단, 5,000달러로 이미 값으로 해봤는데도, 23%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00명대 또400 몇십 명. 이 정도 수준으로 나뉘어졌고요 100달러나 1,000달러도 400여 명.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좀, 좀 잘라보면, 요렇게 잘라본다고 했을 때, 어, 10달러 정도가 되면 좀 약간은, 좀, 어, 기대치 이하. 아, 어, 요거는 기대치 이상이라고 만약에 나눠보죠. 그래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69% 어, 밑으로 이제 좀 기대치 이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 32% 33%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좀 분포도가 나눠져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될지는 예상 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무료채굴 코인 중에 양대 산맥 코와 어 파이 네트워크 물론 파이도 실제 파이는 아니고 IOU 성격의 파이긴 하지만 이미 그이 양대 산맥 중 하나의 IOU 코인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지표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서 7만 3천 원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동성이 높았던 후업이 글로벌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어이 IOU가 어 29일 17시에 상장을 해서 어, 하이 프라이스가 이제 그 0.4달러 정도였고요. 마감 기준이 0.4달러였습니다. 자 요거 0.4달러가 5분 만에 여기 10달러까지로 클로즈 가격이 10달러입니다. 그리고 5분 만에 25달러. 네,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최 고점을 찍었던 때가 있었죠. 이때 쭉쭉쭉 더땡겨 봅시다. 자 이때죠 최고점을 찍은 때가 12월 30일 17시 25분 1일하고도 25분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쯤에 파이네트워크에서 해당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거는 실제 파이가 아니며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거부한다 라고 공지를 띄우고 나서 이제 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죠 자 어쨌든 이러한 전례는 있습니다 자 실제 값으로 한번 좀 보죠 IOU 파 i 로 보는 예상 동향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미비하게 시작을 했지만, 10월 30일 날에 이때 최고점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실제 그, 어, 이제, 그, 뭐냐, 코어 코인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양을 좀 봅시다. 자, 52,560만 개 중에 25.029%가 에어드랍 물량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억 3천만 개인데, 자, 1차 바인딩과 2차 바인딩을 나눴을 때, 1차 바인딩에 실패하신 분들도 덜어 있겠죠. 아 어, 보통 이제 그 기계 가동률, 인적 가동률을 봤을 때 80%에서 85%를 잡습니다. 자, 우리는 인적 가동률이니까 85%를 잡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1억 천, 1억 1 0 0만 어, 정도가 풀리면 나머지 15%는 2차 때 출금 받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통되는 양이 적다 라고도 표현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 IOU 성격과 트레이드 볼륨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최고점을 찍은 1 0월 30일날 이때 기준을 보면 거래 볼륨이 652억원 정도입니다 이때 기준을 보면 코인마켓캡 기준입니다 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수량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 대비해서 수량으로 어, 쏟아져 나온 거는 348만 개 정도거든요. 그리고 초기 상장됐을 때는 35만 6천 개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점점적으로 이제 오르다 보니까 자, 요렇게 이제 어, 수량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 줄어들게 되죠.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어, 그러면 이제 코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점진적으로 몇백만 개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시장에 쏟아질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차이는 있어서 초반에 그렇게 큰 가격으로 형성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어, 기대하고 있는 이제 뭐, 뭐, 이제 뭐, 천 달러, 그리고 육천, 칠백 달러, 마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00달러라고 하더라도 1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스, 아싸 나이스 어, 120만원 이렇게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 심리상 그러면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어, 120만원을 가지고 살 매수 세력들은 어, 매도 세력보다는 훨씬 적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초반에 상장됐을 때는 어, 낮은 가치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건 제발 좀 코어가 좀잘좀 좀 터져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일시는 아니더라도 어,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내일 초반에 어, 되는 거래 가격이 이제 어, 기대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얀 곡선을 탈 것이냐 아니면, 낮게 평가되더라도 상향 곡선을 탈 것이냐. 요게 좀, 어, 주요 관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어, 많은 이제 고수익을, 이제, 어, 좋은 수익을, 어, 올리셨기를, 어, 바라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